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지난번에 도깨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잖아요. 경험담 한 번만 들려주세요. 도깨비로 인한 경험담은 엄청 많은데 제일 많이 이제 섬뜻하고 기억에 남고 오래되어도 잊지 못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애동이였. 때, 완전 애기였을 때 집을 구하다가 그때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쉽게 그때는 우리 무당이라고 하면 잘 주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제 그렇겠지만 그래서 구하다가 구하다가 유흥가 쪽에 어던한 군데에 상가를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가 한 진짜 50년, 60년 막 70년 된 그런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그그 그 상가에 사람이 오면 한달못 버티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꼭 거기 가고 싶어. 근데 주인이 준다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처음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자고, 이제 다 인테리어를 하고, 한 이틀 밤 재는, 되었나? 12시가 안 됐어요, 그때는. 밤에 이제 11, 10시나 11시쯤 돼가지고, 이제 잔다고 잤는데, 자꾸 머리 핏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딱! 딱! 너무 선명하게, 크게! 딱! 바로 귀 옆에서 나는 소리처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불 켜봐.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또 소리가 나. 그게 내 혼자 네. 들었으면 내가 제자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우리 아저씨가 같이 받은 거야. 같이 듣고. 그래도 자자. <웃음> 어떻게 하든 이제 자려고 딱 어깨로딱 잠을 잤어요. 잤는데 그날 꿈에. 옛날 사실은 이런 문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문을 이렇게 안 열리니까 누군가가 자꾸 밖에서 왜 옛날에 톱 있잖아요. 그거를 열려 면 톱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끊어야지만 열수 있을 거 아니에요. 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고문슥 열리고 우리이 방과 부엌 그 문을 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이슥슥슥슥슥슥 옛날 여자죠 위에 노란색 옷을 입고 빨간 치마를 입고 그런 이래 한복을 입은 이만 가린 여자가 먼저 착착착착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더니만 뒤를 탁 돌더니 남자 하나가 자그만 남자 하나가 있는데 그 남자는 잠바를 입었던 거예요 이제 그 여자분이 먼저 들어오면서 조용히래요 깨니까 얘네들 그러더니 우리 아저씨가 실제로 바지를 바지하고 이렇게 작업복을 벗어난 지갑이 있는 옷을 잠바를 우리 아저씨 옆에다가 두고 잤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거를 막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 안에 있는 돈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 얘네들이. 그래서 나가자마자 내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탁 깼어! 래서 만민이 아빠를 깨웠어요, 우리 아저씨를. 지갑을 열어봤죠, 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계시도 없었고 뭔가 주는 말씀도 없고 그러면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돈을 가져갔으니까. 그 다음날 해 뜨자마자 장을 있는대로 다본거예요 분명히 지갑에서 한 5만원을 가져간 것 같아요. 내가 살리 보기에는. 그래서 장을 과일장 보고 그 술하고 이제 묵을 있는대로 사고 그리고 미나리를 그렇게 샀어요. 미나리를 <웃음> 해가지고 뒷주방에다가 그거를 다 깔아놓고 술 있는대로 대놓고 막 두드리면서 뭐 하여튼 생각나는대로 받고 가라고 했거든요. 손님이 그 다음날부터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고 분명히 그 토에서 했는데 그만둘 수 없을 정도에 손님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한일주일을 밀고 생각 아무 생각 없이 손님을 보고 그걸 했던 거조차도 까먹었는데 꿈을 똑같이 꿨어요. 또그 일주일 있다가 까만 봉지에 이만큼 삼겹살을 사와가지고 이제 나 그리고 우리 아저씨 그리고 이이 이 지금 온, 온 아저씨 그리고 아기 이렇게 네 명이서 앉아가지고 막고기를 구워 먹었거든요. 그 술도 한잔 먹고 지금 생각하면. 도깨비 식구였는데 그 도깨비, 도깨비터였던 거예요. 보니까 도깨비, 여 도깨비, 남 도깨비, 그리고 애기 도깨비 한 식구가 그때도 출몰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 도깨비터에서 굉장히 그 도깨비 신을 잘 알아주면 어 많이 일어나는 일이 생길 것이고요. 근데 그 도깨비가 원하고자 하는 걸 모르고 도깨비인지 귀신의 장난인지 아니면 이터에서 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제일 간편하게 말하는 거는 모두들 내가 가위에 눌렸다, 빙의 증상인 것 같다, 귀신이 들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귀신이 들린 것처럼 하는 게 도깨비입니다. 잘안 알고 가시면 올한 해에는 이 도깨비들이 많이 움직여서, 어, 많은 가정들 안에 대박나는 일, 어, 뜬금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좋은 일로.